이번 게임은 에크롬. AC 아그네 아크롬. 어 t 오브 더스 f the s q u 나뭇가지네. 음, 최소한 한 명의 플레이어가 다람쥐가 되어야 된다 안돼, 못하는 거야. 최소한 두 명은 해야 돼. 나 혼자는 못해 게임. You. 트리는 나고 플레이어 온 모바일 OR 태블릿 모바일이는 태블릿으로 한 명이 사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튜토리얼을 그럼 해보자 튜토리얼을 그 다람쥐를 케어 시키는데 그렇지. 아, 스테이지. 내가 잘 맞추네. 얘네들은 예, 그래. 아, 저폭탄이야 포카리, 포카리, 포카리, 포카리, 포카리, 뭐다? 켁. 저기 폭탄으로 터트려야 되 야 좋네. m 어 l